오늘 드디어 다이어트 1일입니다 6월 2일 제가 원래 6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맛있는 걸 먹어버렸어 <웃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해서 오늘부터 오늘은 진짜다 이제 시작이다 뭐야 98kg밖에 안 돼? 뭐야그거젤 때마다 왜 조금씩 내려가냐? 자기가 올라가 봐요 안 되는데? 아 그래 <웃음> 자기가 무거워가지고 얘가 오차범위가 큰가봐 뭐야 이거 또 200g이 빠졌어 뭐야 나 숨만 쉬었는데 왜 200g 빠지냐 <웃음> 뭐야 나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97.7이라고? 야이즘 다이어트 안해도 되지 어, 어 그치? 아, 돼지, 저기... 나 100kg라서 시작한건데 100kg 돼진줄 알고 <웃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좀 심한거 아니야? 대패삼겹살을 간장게장 간장에 적셔서 구워 먹을 겁니다 <웃음> 너무 맛있겠다 와 대박 맛있겠다. 아 이거 한번 맛이나 보자. 와 감탄. 야 근데 이거 다이어트 음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래 너무 맛있어. 뭐야? 엄청 맛있지. 아 맞다. 커피. 와우. 뭐 먹을게? 어, 아니야. 아빠는 안 먹어도 돼. 많이 먹어야 되나? 아 괜찮아요. 저녁은 청도 미나리와 삼겹살을 같이 먹을 겁니다. 맛있겠죠? 미나리 삼겹살? 아빠가 쬐 멋져? 아빠가 좀 멋있지? 아빠 최고? 나 고기 먹고 싶게 응, 고기 응. 응, 먹고 아빠가 응. 응. 아빠는 왜큰거먹어 아빠? 응! 음, 아빠는 밥 대신 고기를 먹고 있어 어, 아빠 런닝 네. 잘 입었네? 런닝 잘 입었다? 응 고마워 나 런닝 안, 안 입었는데 아, 음. 응. 아빠 나 고기 더 잘라주세요 큰거 잘라주세요 이거 잘라줄까? 통째로, 이렇게? 아니아니요 이거 통째로 응. 먹을 수 있어? 응 어때요? 어우 이잘 먹네. <웃음> <웃음> 엄마한테 보여줘서야. 네, 그럼 그래, 엄마한테 보여주고 와요. <웃음> 이 어떻게 보면 저탄고지 식단인데 그 식이섬유랑 이런 다양한 채소로 부족한 비타민군을 많이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지 펴줘요? 왜? 주먹으로 때려지? 응? 햇님을 주먹으로 왜 때려지? 햇님을 주먹으로 왜 때리냐고? 응. 너무 더워서 햇님 살릴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햇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왜 때려지? 응, 햇님 왜 때려지? 유나는 햇님이 제일 좋아? 응 햇님이 좋아? 달님이 좋아? 응님좋아응 응.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 말이 되나, 이게? 뭐야? 자기 진짜 짠다. 0.4kg가 빠졌다고? 오, 23kg. 아빠가 여운이 4배하고도 더. 더 무겁네. 2일차 점심은 통삼겹을 먹을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요? 딴루딴딴. 조금만 깔지마 여보 신 나까지 신나니까. <웃음> <웃음> 이거 모카 크림만 나서 맛있던데 나. 아 할, 먹고 싶다. 할머니 취향인가 봐. <웃음> <딘딤딘. 웃음> 나 먹을게. 커피 한잔 주세요. 어 아직 몇분 남았어. 어 아, 아, 여보 20분 남았네. 그거만 한잔 내릴 수 있잖아. 아 내릴 수 있죠. <웃음>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지? 고마워요. 자, <놀람> <놀람> 와. 와. 와. 끝까지는 진짜 괜찮습니다 기름 맛을 막고소하고즐길수 있을 거요 아, 너무. 배 o u k 아빠머리 어때? 이뻐? 응. 뭐아니 i e n o 아빠 이뻐? 이뻐요 한번 보여줘 내가 r e going to go. You're g o 는 n g to go. You're g o i n 아까 남겨뒀던 통삼겹은 아이들이 요렇게 해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찍고있어? 응 룬아 있어 투티 찍가 투티 찍가응 아침에 일찍하나 빨리 올 아침이 밝았습니다 몸무게 새로 가야지 같이 갈래요? 응, 응. 가자 이 야, 0.3kg가 빠졌습니다. 야, 아, 11.5kg 내리나. 아빠가 9배더 많네. <웃음> 아 지금 머리 하니까 어려 보여요? 7일. 아. 같이 하고 다니다가. <웃음> <웃음> 와, 이거 무슨 피자예요? 엄청 맛있어 보이네. 피자. 근데 <웃음> 이거 토핑이 이거 이렇게 크고, 와, 밀가루는 <웃음> <드레이드레이드레>. <웃음> 토핑이 <웃음> 야. 아, 아, 새우는, 새우는, 새우는, 괜찮, 새우는 괜찮, 괜찮, 괜찮죠? 이런거 아, 아, 아, 아, 그냥 먹어도 더예다 이거 음 오늘은 드디어 삼겹살에 김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기름이 너무 튀어가지고 맨날 여기 막 닦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짜잔! 기름이 튀지 않게 해준다는 뚜껑을 구입했습니다 구두를 바꿔봤어요 미쳤다 밥 먹고 싶다 야 이렇게 먹으면 안되겠다 탄수화물 엄청 땡기는 맛인데요? 한 번은 미나리향으로 먹고 한 번은 깻잎향으로 먹고 짠! 어... 제로콜라는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시작한지 한 3일 이후에 드세요 <웃음> 너무 맛있는데? 이야... 이게 단맛이라는 거구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에 왔습니다 와 날씨 진짜 끝내준다 슈아, 와 잡으러 가자 따다다다다다다 아빠가 먼저 가야지 야 <웃음> 아, 맛있는 장난 아니지 응. 미치겠다 맛있어? 와 <웃음>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오. 마셨어? 그걸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응. 자자잔. 다이어트 4일차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들이 맨날 거그 앉아서 자고 쉬고 있는지. 걔는 육식을 해서 그렇구나. 걔네도. 밥 먹으면 더 활발할텐데 그죠?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막 힘이 안 나는 느낌 <웃음> 으아 힘! 막 이런 게좀 없고 뭔가 약간 눈동자도 흐리멍텅하고 약간 이 상태가 좀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아, 0.1kg도 안 빠졌다니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네! 한여름에 네뜨아를 마시는 남자 뜨거운 남자 응. <웃음> 음, 확실히 일리가 더 맛있다 메스프레습보다 훨씬 맛있다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삼겹살집에 왔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드디어 냉장 돼지고기를 먹네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 주세요 혼자세요? 네네네 아, 괜찮으세요? 네저 혼자서 3인분 시켜 먹는 사람 별로 없나? 목살도 하나 더 추가, 추가했습니다 추가 그래서 삼겹살 3인분 목살 1인분 와 내가 맨날 먹던 그 삼겹살이 맞나? 나 솔직히 집에서 먹는 삼겹살이 좀 물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와이 정도면 무한흡입가능하죠어저 흑돼지 찍어먹는 메이커 와우. 아니, 돈만 많으면 삼겹살 다이어트 할때 삼겹살 사먹어야지. 와, 크로플, 크로플, 이야, 맛있겠다. 구경만 해. 구경만? 아, 야, 이 아이고, 영훈아. 아이고, 잘 먹네. 야, 어 음, 어, 커피 괜찮다. 어. 나 이렇게 한가지 농부 같다 청도 농부 농사 짓다가 여기 와서 커피 마시는 왜? 사람 같은데, <웃음> 오늘 저녁 삼겹살은 흑돼지 삼겹살의 숯불구이입니다. 100g 당 3,500원 짜리에요. 비싸죠? 2,400원이거든요. 1,000원이나 더비싸 1,100원. 와.. 아니.. 야.. 이 조리법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먹고 싶다 와.. 와.. 아니 삼겹살 4일차 하면 좀 질릴 때도 됐잖아요 시작을 냉동으로 해야 되네 와.. 와 대박인게 뭔지 아세요? 소금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진짜 고소하고 간이 되는 느낌? 냉동이랑 기름맛이 달라요 기름맛이 완전 달라 한입 그냥 이렇게 해서 와 엄청 부드러워 5일차인가 97.5 0.5kg가 늘었는데요 <웃음> 잠이 확 깨네 <웃음> 어제 좀 많이 먹긴 했어 점심때도 4인분 먹었잖아요 4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저녁에 숯불로 구웠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몇인분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600g, 700g 정도 먹지 않았을까 배터지게 먹었으니까 삼겹살 다이어트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웃음> 산책 중 <웃음> <우와>. <웃음> 와, 와, 야은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노란색 요거? 와 빵이다 맛있어? 땡볕에서도 뜨아를 먹는 남자 네스프레소 같은 맛입니다 다시 앉을 거야? 맛있어? 맛있겠다. 그보다 녹살 넉살 같다. 넉살이 뭐야? 넉살넉살 응. 넉살 몰라? 응. 넉살 좋다 이런 말. 그거 아니에요? 찾아봐요. <웃음> 오늘의 점심은 짜파게티와 김밥입니다. 물론 저는 삼겹살. <웃음> 맛있다. 오늘은 모구촌 포크입니다 두 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냉장의 숯불이다 이러면 진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안 물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흑돼지가 더 맛있어요 그냥 냉장은 고소함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한 느낌? 그 냉동은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거든요 약간 닭가슴살 먹는 것 같은 냉장실에서 해동해도 그런 게좀 있는데 얘는 쫄쫄깃 애들 잠깐 지지 마세 나이죠. 와. 아, 이게 저 후련이 싹 되면서 쫙 <웃음> <웃음> 야. 여길 자침미 밝았습니다. 귀여워. 야이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시작이 잘못됐어. 이거 처음에 몸무게가 말이 안 되게 적게 나왔잖아요 97.9인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니 내가 그 삼겹살만 먹고 이렇게 살이 6일 동안 100g 빠질 거였으면 삼겹살 2인분 먹으면서 비빔면 먹었지 아니 그렇게 먹었어도 100g은 빠졌을 걸? <웃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연아 아빠 살이 안 빠졌어 어떡하지? Oh my. 말도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가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번한 한 다음에 몸무게를 쟀거든요 잘 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내 겉에 묻어있는 노폐물을 그렇게 말았나 피로는 수용성에 가야지 피로? 피로가 한 1kg 된거 아니야? 그랬나보다 피로가 쌓였었는데 그게 물에 씻겨 내려갔나보다 아. 겹살 그래도, 한, 거 니까 일주 일은, 해 보자. 바짝 구워서 먹을 완전 바짝 기 름에 튀겨 버렸 어요. 바짝 튀기 니까 너무 맛있 는데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먹을 수 있지 진짜 맛있다 음, 와... 와사비 음 금방 푸고 줄게 먹고 싶은 사람? <웃음> <자>. <웃음> 어때?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너는 세계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아 홈런볼? 홈런볼. 아하 응. 홈런볼 유나는 뭐가 제일 맛있어? 매룸맛 응. <웃음> 눈에 눈물 글썽거리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초롱초롱하구만 삼겹살이 떨어졌어. 요 <웃음> 삼겹살을 아까 사왔어야 되는데 아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삼겹살을 사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웃음> <편한 거> 없었다. <웃음> 아빠 왜 우다? 아빠가 안 빠졌어. 뭔지 음, 내가 다시 갖다 줄게. 응. 아이 제자리 정리했어. 고마워. 어 그래, 여기서 해볼게. 왜 그래 아파. 웃음이 아파. 웃음이 아파. 웃음이 아파. 웃음이 아파. 웃음습니다 웃음이 아파. 웃음이 아파. 자전거 타고 왔더니 96.8 아이씨 잠깐만 97점 <웃음> 빠진 게 아닌데 옆에 잠깐만 아 다시 재보자 말이 안돼체중계 이거 잘못 산거 아니야? 아 참. 아니 여기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좀 정확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나오던 것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네 96.8 96.8 뭐야 잠깐만 여기 땅이 고르지가 않은가 바꿔 자리 56.7. 음. 음. 근데, 원래 삼겹살 촉촉하게 구워먹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점점 <웃음> 바닥으로 바뀌고 있어. 일주일에 1kg씩만 빠져도 할만한데, 그죠? 지금 뭔가 가성비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 뭐냐, 간헐적 단식? 그것도 살빠진다면 그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빠진다면서요? 근데 지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삼겹살 먹고도 살이 안 빠지고 있는데 <웃음> 될까? 밥 <웃음> 먹고, 그러면? 응. 아이고, 잘 먹네 그렇게 <웃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응. 아빠, 라찍가줘 아빠 나챙가져 음 아빠?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청양고추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 이거 먹어 아빠 한입 먹은거 안돼 안돼 아? 안돼 언니 그냥 가져로먹어 <웃음> 이번엔 넣기만 해도 맵지 르나야 음 야, 매울 땐 고기 고기. 밥도 <웃음> 조금 먹어. 고기 싱다. 밥도 조금 먹어. 나도 떠다 하나 줘. 나도 잠이. 들고 먹어. 들고 뜯어 먹어. 하나 줘. 응. 아니, 나나 그냥 먹나 와. 이거 안 매워. 뭐요? 있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과연 몸무게는 얼마나 빠졌을지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음. 뜨거 쟁보겠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자 아빠 올라 갈게요 97.3 96.9 뭘로 해야 되나 97.3 으로 하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 600g 빠진거죠 이러려고 삼겹살만 먹었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제 새로운 체중계로 다시 0점을 잡고 다시 일주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